서로 어떤 면이 왜 좋은지 다섯 가지씩 얘기해 보래야 뭐가 있을까요? 5... 4... <웃음> 날 사랑해줘서? 어? 어? 내가? 으야 <웃음> 자 저번에 결혼 Q&A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마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결혼기념일 Q&A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정도만 답변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는 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반응도 좋아서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휘쁨짱 잘래? 가서 자 서로 어떤 면이 왜 좋은지 다섯 가지씩 얘기해 보래나 먼저 할까? 응1 자기가 이뻐서 2 납득을 하는 거야? <웃음> 이유도 안 물어봐? 일단 다섯 가지 다 들어보고 어, 2 대화가 잘 통해서 3 목소리가 좋아서 4 쥐어 짜내세요 <웃음> <웃음> 어... 청결해서? 5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오4날 <웃음> <4. 웃음> 사랑해줘서? 어? 어? 내가? 자기 착각 아닐까? <웃음> 헤어져 <웃음> <웃음> 금시처문이란 데? <초문이었는데 웃음> 왜다 물음표 띄워 이것들아? <웃음> <웃음> 어. 그럼 자기는? 1내 양말을 신겨준다 어어 어. 2번 고양이 똥들을 치워준다 어 3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 <웃음> 아, 그냥 집안일 하는 거잖아. 그거,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뭐, 마저 얘기해봐, 4번. 엉덩이가 찰지다. 그건 장점이구만. 어. 5번. 똥꼬마, 아, 더러워! <웃음> 점점 차려 아나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 <웃음> 이렇게 재밌잖아 아니 근데 어떤 면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우리가 <웃음> 이거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유가 되잖아 그치? 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엄마. 얘기해봐 뭘? 내 장점 그게 는다 그걸 다 하나로 뭉칠 수 있어 어떻게 뭉칠 수 있어? 집안일을 도와준다 날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렇게 없어? 내가 계속 말해줄게 민망해서 그래? 응어 얘기해봐 없어요 히쁨님과 플레이님 두분 중에 누가 더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었나요? 당연히 저 아닌가요 야 나도 인기 많았어 <웃음> 나도 나름 연애 보수였다고 <웃음> 야 나는 창원 통합 얼짱이었거든 깝치지 마세요 얼짱이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쨌는지 저쨌는지 죽고 싶어 나도 나름 인기가 있었다고 나름이잖아 난 창원시에서 인기 많았다고 나 창원수지야 왜 이래 근데 왜 나한테 시집 왔어? 지금이라도 기회 있는 거야 그러면? <웃음> <웃음> 이쁨이가 인기가 더 많았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아 근데 의외로 나도 결혼하고 나서 제일 웃겼던 일상생활이 궁금해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진심으로 올타임 레전드예요. <웃음> 진짜 매일매일 한 번씩 미친듯이 터질 때가 있어. 너무 많으니까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 맞아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돼. 어, 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게 터졌어. 그래서막둘다 미친듯이 깔깔깔 웃다가 와 이거 진짜 녹화했었어야 됐는데 맨날 이얘기1 0 0만 조회수인데 이러고 <웃음> 그래서 진짜 아 집에다가 CCTV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녹음해서 재밌는 장면 나올 때마다 짜집기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CCTV를 설치하면 옷 입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나 드레스 입고 있다고 사생활이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영상 빼와가지고 편집하고 그러기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장면이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어요 맞아 생각나는 거뭐 없나 대표적으로 내가 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그냥 이렇게 쓱나 나왔어. 우리 희쁨이 뭐하지? 했는데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렇게가 소파예요. 여기가 TV고 여기가 제방 여기가 뿜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가 부엌이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울이거든요 전신 거울 그러면 시야가 이렇게 가가지고 반사돼서 얘가 보여 근데 얘가 진짜 미친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유반주로 막 춤을 추고 있어 미친듯이 내가 보고 얘기해? 있는 앞에서 춤을 추면은 아 얘가 나 웃기려고 춤추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그냥 보리쉬에 나왔거든? 거울을 딱 보니까 얘가 막 미친 춤을 추고 있는 거 혼자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 자기야? 이러고 딱 보면은 갑자기 얌전한 척 해. 응? 이러고. <웃음> 왜? 무슨 일 있어? 막 이러고. <웃음> 근데 그 앞에는 포구가 있어요. <웃음> 포구 보여주려고 하는 춤이야.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난 일화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또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는 또 기억이 안 나네. 엄마, 저랑 결혼기념일도 갖고. <웃음> 우홉? 그래? 나이도 같으시네요 우홉? 엥? 저희는 19년도에 한 동갑내기 부부예요 저희는 동갑내기라 싸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말안 하고 있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대화하고 있죠 플레임님은 다투시면 화 풀어주는 방법이 있나요? 기념일에 이런 걸 물어서 죄송 부 분의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저도 결혼기념일이라 하나야 결혼기념일 축하해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남편 넌 보라고 분명 까먹고 있을 듯? 너무 사랑스러우신데? 그러게 글 쓰는 것부터가?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현아야 축하드려요 현아짱 우리가 화 풀어주는 방법? 한쪽이 확실하게 잘못을 했으면 우리는 바로 잘못을 인정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맞죠? 아니면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걸로 자존심 안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의견 차이 같은 걸로 우리가 대판 싸우면 주먹 한 대씩 주고맞는 거지 뭐난 서로 되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거 같아 싸우고 나서 아 빨리 다시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약간 서로 다가가서 되게 화가 빨리 풀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말싸움 같은 거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얘를 막 반박하면은 얘가 아무 소리 못하고 미안해 이랬었거든 요즘에는 얘가 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왜 이렇게 말 잘해? 어, <웃음> 이렇게. 해. 그럼 너 예쁨에는 단순해가지고 그 말에 기분이 확 좋아져서 <웃음> <웃음> 화가 풀려. <웃음> <웃음> <웃음> 이 새끼 알고 있어 꼬나 나 기분 좋았어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구먹을한대 드립니다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말안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대화하고 있다고 하잖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쌓인 응어리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무조건 쌓여요 맞아. 안 풀고 그냥 흐지부지 뭔가 좀 감정이 시들었을 때 어영부영 넘어가잖아 계속 쌓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간 부부들도 이혼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아주 예전부터 꾸준히 쌓여 있었던 거야 감정 찌그레기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고쌓 나중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총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부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혼 후 같이 방송하실 때 기억에 남는 장작분이 계신가요? 주말에 뭐하고 노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럴 수가 비겁하게 한 번에 질문을 두개 하라니 그러게 <웃음> 결혼 후에 같이 방송하실 때 기억에 남는 장작분? 이거 말 잘해야 된다 우리 VIP분들 빨리 아무나 찍어 근데 난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딱한 명만 얘기해 볼래 닉네임을 거론하지 말고 그러면 응.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얘기해봐. 내가 자기랑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되게 잘 맞춰주시고 웃어주시고 응.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셨어. 음... 그리고 우리가 달에 한 번씩 편지도 보내드렸던 분이야 음. 근데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끔 생각이 나네 야, 보통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인에게 기억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은막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한다거나 되 조건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매일 생방송 할때 놀러 오셔서 재밌게 채팅을 치고 내가 뭘 하는 거에 반응을 열심히 해주시면 은 진짜 금방 기억이 요 여기에 남아요 맞아요 물론 역대급으로 막 후원을 많이 하면은 임팩트는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그게 오래 안가 맞아 내가 응. 가끔 자기한테 계속 그분 오늘 오셨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응, 응. 기억나지? 응. 돌아와 그냥 원래 응. 시청자는 돌고 돌기 마련이야 <웃음> 시청자는 돌아오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 평생 함께 해온 장작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러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이 그리고 주말에 뭐하고 노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주말이 따로 없는데 우리는? 맞아 오늘이 주말인지 평일인지 아, 솔직히 주말일 때가 더 짜증나요 우린 뭔가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백화점 가자! 했는데 주말이야 그럼 아이씨 가지마 사람이 너무 많잖아 코로나도 지금 많이 잠잠해진 상태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주말에 특히 미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그 억눌려 있던 여행 본능이 이제 막 깨어나서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는 주말이건 평일이건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제 시간을 내면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주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자, 다음 질문. 히퍼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웃음> 저요? 자기한테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매트 펴가지고 한 30분 요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계란 두개 구워 먹고, 모닝 일기를 쓴 다음에, 롤 오르프 존나 합니다. 아, 죽어 죽어 진짜 방탕한 삶이다. <웃음> 밀림. 밀린... 설거지나 빨래나 좀 하고. 저는 그래. 이제 한 저녁 7시거든요. 그때 저녁 먹고 또 놀고 존나 합니다. 뭐 얼른 볶나면뭐할 건데? 이제 롤안 하고 그림 그려야지. 방송도 빨리 해야지. <웃음> 맞아요.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웃음> 왜 결혼했나요? <웃음> 저 제트가 꼴받는다. 그러게. <웃음> 왜 결혼했긴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자기는 아니야? <웃음> 나는 볶음 때문에 결혼했는데. 치찍볶이야 뽀뽀 마 뽀뽀.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히쁨이랑 100억? <웃음> 야 장난 아니야 당연히 희쁨이지. 1 0억 너무 적다. 어 100억 너무 적어. 한 5천억이면은 고민해볼만도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희쁨이가 그냥 칼 손절하고 나한테 반띵만. 어왜까 그러니까. <웃음> 5천억 가져가시고요. 저한테 2,500억만 주세요. 이 얘기할 것 같아. 맞아. 희쁨이와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고 5천억 줄게 하면은 난 진짜 희쁨이. 이게 오글거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이제 희쁨이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나 죽어 진짜. 5천억으로 더 좋은 여자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난 진짜 희금이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맨날 후회할 것 같아. 5천억 쓰면서. 만약에 소원을 한 가지 빌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기쁨님 못 만났을 때 기쁨을 만나게 해주세요 히쁨이라는 <웃음>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라면은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 건물 가지게 해주세요 정말 현실적이다 어. 아, 요즘에 좀 집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요 우리 둘이 여행을 갔을 때 되게 진짜 좋아 보이는 아파트가 바닷가 가까이 있는 걸 봤어 근데 그 집값을 보니까 한 17억인 거야 근데 서울은 더 비쌀 거 아니야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했다고 하면 거의 다 늙어 죽을 때쯤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집 사는 거 형의 고백 멘트 뭐였어 저는 사귀자 이런 거 아니었고 둘다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프로포즈를꼭 하고 싶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제일 설렜던 일 저는요 히프미가 엄청 잘 어울리는 이쁜 옷을 입을 때 되게 많이 설레요 아 맞아요 엄청 좋아해 내가 예쁜 옷 입고 저기 드레스룸에서 나왔을 때 히프미가 그러면 아 너무 비싸 안 살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 <웃음> 일을 아득바득 하면서 아니 이건 네 옷이야 게 가장 자주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맘 m 매야 자, 오늘도 음... 즐겁게 얘기 나눠본 결혼기념일 Q&A. 음... 이게 너무 재밌었다. 질문이 엄청 많지만, 어 비슷한, 게 많네요. 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결혼 Q&A는 2부로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Q&A 받도록 할 테니까요. 음... 많은 맞아요.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 제 유튜브랑 인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녹화, 청, 뉴리려